아, 진 무슨 과예요 그럼? 전 간호학과에요 근데 어디 사는데요? 저는 제주도 삽니다 <웃음>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르입니다 음, 제가 이번에 인트로 영상을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도움을 주신 유튜버 샹오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나저나 캐릭터 너무 귀엽죠? 3일 전에 컴퓨터가 와서요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요. 금요일 날 모터 응. 왔으면 지금 거의 뭐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각인데. 그런요. 그럼요. 다행이었죠. 뭐. 그럼요. 네네. <웃음> 네. <웃음> 모니터도 <웃음> 144 헤르츠로 샀어요? 그럼요. 144에 32인치로 줄였습니다. 그냥 <웃음> 그 정도면 뭐 하루 종일 배그 할 거예요, 각인만좀 그걸려고 샀죠. 배그 때문에 샀습니다, 사실. 몇시 일어나셨나요? 지금이요. 저기 첫판입니다. 어. 어허, 저도 첫판입니다. 어. 저 왔어요. 여기. 갔나요 여기. 여기 왔어요. 저저좀 도와주세요. 잘 보이네요. 배우리 협사가. 아, 얘나 예, 봤나? 봤다. 집은 아, 두 팀이구나. 자, 어그로 끌게요 Hello. 나이스 나이스 The 무슨 일 하세요? 일하고 아전 학생입니다. 학생 아 그래요? 대학생. 대학생이긴 너무 되게 중후한 목소리인데. 소리하지 마 임마. 음 여기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아 그래요 대학생이요? 네. 스2 아, 5살이에요아 진짜 무슨 과예요 그럼? 전 간호학과. 아 진짜? 네. 자죠. 저는. 여자들 되게 많겠는데? 아니 저희 학번 때 정원이 이제 60명이었거든요? 네. 근데 그중에서 남자가 20명이었어요. 아, 왜 이렇게 많아? 그러게요? <웃음> 근데 저희 학번때가 네. 유독 많았던 거. 네. 요 그래?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. 요 네. 그래서 실망을 해둔 기회. <웃음> 실망할 것까지 <웃음> 선배들잖아. 뭔가 그쵸, 그렇죠, 선배들. 있죠 네. 뭔가 로망? 아 그쵸 제영상을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네. 로망이 또 있었는데 네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다졸업했더라고요아 이제 후배들밖에 없잖아 네, 다 동생들이죠 아 저런 응. 근데 여기 전에 많이 많이 누나들을 많이 만났어야 되는데 저희 네, 저희 연락기만 하고 가가지고 아또 슬프게 간호사가 그냥 이사 보조하는 인력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. 그 그거 아니지 않나? 근데 와 너무 어렵더라고 요 공부가. 이제 거의 뭐주는사야주는사 준우사. 그래서 빨리 뭐라도 끝내자해서 군대를 갔다 왔죠. 근데 어디 사는데요? 저는 제주도 삽니다. 아 이거 엄청 멀리 사네. 예. <웃음> 네. 올 일이 없네. 여행가서 <웃음> 네. 뭐, 여행 가서 뭐또 이제 음. 하룻밤 정도는 잘 수도 있죠. 제주도는 뭐 어떤 게 좋아요? 제주도 진짜 어리, 어릴 때 가고 안 가거든요. 제주도 여행 오시는 분은 거의 다 이제 바다로 가시죠. 제 보급이 네요 거의 다 바다로 가시고. 근데 저도 사실 제주도에서 잘 몰라요. 제주도가 뭐랄까? 네. 음, 차 타.. 차가 없으면 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 아네 맞아요 여행지랑 여행지가 너무.. 서로 멀다고 해야 되나? 네또 버스정류장에서도 멀어가지고 음, 차가 없으면 못 가겠다 다 렌트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렌트.. 렌트 싸잖아요 어.. 렌트를 안 해봐서 아, 성수기때는 아, 진짜 다요 렌트를 어디 어, 이 상... 없지? 네. 네 창고로 들어가면 창고로 리바닉이 시장코로 잡히겠는데 그럼? 나이 하나? 뭐야 yeah. 아이 여기 r 번피 m 네그 보급 I'm here. I'm h e 주 e I'm h 혹시 고기국수 드셔보셨어요? 고기국수? 뭐..먹어봤죠? 네 고기.. 오..어땠어요? 어, 음. 고기국수 저..저..떠..뭔가..뭐랄까.. 좀.. 그..뭐라그러지? 그런.. 그..아..그..그 아, 그, 그 이름 뭐지? 그냥.. 부산에서 파는.. 국밥 아냐? <웃음> <웃음> 돼지국밥 돼지 <웃음> 돼지국밥 <웃음> <웃음> <웃음> 돼지국밥이 예. 실당했구만 저는 고3 때까지 제가 쓰는 말이 사투리인 줄 몰랐어요. 아 진짜? 네. 고3 때 친구들이 막야육지애들밥 먹은 못다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는아 이거 사투리구나 했죠. <웃음> 아니 이게 이제 모르지 어렸을 때는 네. 아, 같은 가면 지역에서 이제 애들하고 막 음, 네. 그치 그치. 대학 가면 이제 알잖아요. 네네. 그럼 지금도 제주도에 계속 살아요? 학교 제주도 다녀요? 네, 학교도 제주도에 있어요. 제주도 제주의 삶이네 삶의 터전이네. 네, 저희 군대 외에는 다른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요. 아 진짜. 네. 직장생활 하면은 다른데 갈 수도 있잖아요. 제주도로 취직을 하나? 아 일단 제대 병원 일단 학교 파산 때라서. 아 이럴 수가. 제주대학교 병원이지. 아, 인생이 제주도로 정중하네아 서울로 가야겠다 그런 아. 생각.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의 생활이 이제 제주도에서 사는 것보다 이제 엄청난 이득이 없으면 안갈것 같아요 아, 그치 근 사실 뭐 이득이 할게 없잖아 너무 비싸서 그쵸 그쵸 그걸 다 감안할 정도의 어떤 좋은 점이 없다면은 그쵸 그 가지 않는 편인가요? 근데 아, 나 궁금한 거, 있... 아, 어, 궁금한 거 있어 궁금한 거 있어요 말씀해. 제주도에 그... 예. 뭐지? 도시가스가 없죠? 안 들어온 데가 많다 그쵸 네 그쵸. 있긴 있지만 없는 데가 있죠. 음. 아니 그 뭐야 회사에서 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. 그 기름 기름 그런 게 따로 해야 된다고 네. 하더라고요. 아 저는 육지에서 신기한 게 제주도는 이제 지하철이 없거든요. 아 그치 그치. 그래서 처음 지하철 타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손 놓고 타는 거예요. <웃음> 너무 <웃음> 재차를 아, 신기하다. 네, 하철를 아, 저는 꼭 자꾸 타거든요. 왜냐, 버스에 아, 전 적응이 돼. 있어요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넘어지 버스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. 재차를 네. 안 넘어지는 거 보고, 나도 놓고 타야 되나, 이렇게. 아, <웃음> 그런 것 중에 또 내가 상상치 못한 고 중이네. 그러네. 또 뭐가 있어? 제주도만 아, 있는 건뭐 네. 뭐가 있어요? 제주도만 있는 건 제주도만 있는 건. 도라르방? 네. 어? <웃음> 도라르방? 아, 아. 제주도의 장점. 근데 원래 자기가 사는 지역보다 응. 뭐 장점이라고 아. 말했긴 하지. 저쵸 그렇죠. 여기서 2 3년을아가지고그니 그러니까. 신기한 게, 제주도는 좀만 높은 데 올라가면 바다가 다 보이거든요. 어, 아, 그치. 육지는 안 보이더라고요. 아, 그치. <웃음> 바다 보니까. 네, 역시 네. 올라가도 바다가 안 보여요. <웃음> 어? 이쪽으로 오는데? 어디있나요? 기습? 여기, 여기 바로 120 SE 들어온다 보여요? 어, 보입니다. 보, 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어, 뭐? 아 다른 애가 쐈어요 이거 일로 와봐요 아 옵니다 옵니다 왼쪽 o n e 나이스 네, 감사합니다 죌� l e a e 아 s 가... t